어머나 길이 너무 예쁘네요 바퀴는 자전거만 타지 않는답니다. <랄> 어머 저 멀리 바닷가 보이는 건 이거 뭐야? 어머 이거 뭐야 뭐야 뭐야? 산천지를 축제에 넣은 모습같비서 소천지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이고 날씨가 맑고 오늘같이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날에는 소천지에 투영된 한라산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라산이 어디 있지? 어, 뭐야 저큰 물고기? 어디? 우와! <웃음> 우와! 이거 뭐 사람들이 낙지를 하느니? 아니, 넣으면 바로 물겠는데, 얘는? 아, 여기 한라산 저기 있구나. 어. <웃음> 어. 근데 알고 보니 진짜 다 보고 아니야? 수목과 같아. 엄청 커. 어. 와, 여기 누나네. 예쁘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예쁘지? 너무 예쁘다. 땡겨서 자야죠. Thank you. 어, 플렛하고 좋다. 여기 이게 소금이래. 그래서 여기 소금밭이라고 불렸대. 바닷물이 올라와서 네. 여기 이제 소금이 이제 또 말르고. 음. 음. 여기 옛날부터 소금밭이라고 불렸대. 저 뒤쪽까지 다 그렇다. 음. 네, 제주도 꼭 들릴게요. 주말리만나 예. 저희 살기 힘들어 이제. 미안. 먹어도 괜찮겠지? 김치 넣어서 먹는 거 여기 다 해요. 음. 저렴한 친 먹겠다. 그냥 광어회 먹으려면 지금 근데 가격이 블로그에서 봤던 거보다 올랐어. 음. 이게 광어회가 만팔천 원이야. 기름면가는야가야 돼. 가 봐야 돼. 고가 봐야 돼. 이 봐야 돼. 고가 봐야 돼. 고가 봐야 돼. 고 가 이쪽이 더 많아서 처음부터 불이 셀때 언제면 막 불이 붙거든요. 본차돌 아 신기하다. 응, 어, 본차돌 너무 신기하다. <웃음> 야 콧살이 더 신기해, 콧살. 코에 있는 살인가? <웃음> 아 갑자기 코가 아파? 턱살, 턱살 신기하다, 턱살. 음, 맛있을 것 같아. 턱살, 관자살, 음, 음. 관자살. 관자살은 뭘지? 음. 아버지가 관자. 살본차돌은 어디 고어안살여기에 보고... <웃음> 아, 음? 앞쪽에 코살은요? 코 진짜 <웃음> 우리 여기 코는 네 코예요. 돼지 네, 코. 네 맞아요. 코 옆에 우리 코골 있듯이 그 코골 있는 살이고요. 턱살은 턱 턱이에요. 네 진짜 턱이에요. 관자놀이 관자놀이 아 진짜요? 네 맞아요. 아 진짜 특수분이네. 와불 엄청 세. 어머 왠지. 너무 맛있지? 응. 와 진짜 맛있다. 거의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관자살, 관자살 관자놀이 관자살 응. 잘라보거라 아직 조금 더 익어야 돼 어? 이거 참 예쁘다 턱살 좋아하다 자, 뽑혀주시고 어. 여기 하나 짠 다시 먹어봐야겠다 턱살이지? 턱살 아, 관자살? 아, 여기요. 관자놀이. 관자놀이. <웃음> <웃음> 어머! <웃음> 야, 이거는 녹아. 짠. <웃음> 황정 먹어봐. 아, 진짜 진심. 황정 먹어봐. 아, <웃음> 갈이김치보소 <웃음> 네. 들어가 있어요. 자, <목소리> 한번 펼쳐 볼게요. 진짜 다안 <목소리> <대중료네. 목소리> 생겼는데. 생는데 그래?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 여 코가 이런맛이달니지야1중앙 정도, 응, 근데 이 응. 뚝배기가 동점이더큰 느낌인가? 응? 곱창을 봐야 돼, 곱창. 곱창, 오, 충실해. 엄청 충실해. <웃음> 뭐를 아, 못사 성게 뭘못 사요. 아 성게 아이고 늦, 늦는데 늦 저녁 해야 될 걸, 될 걸, 때 해야 될걸 저녁 때 네. 왜냐면 이거 다 까고 일부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해. 걸리는데. 아이해게하게어고어고 성게 못 사냐고. 뭐 저녁에 살수 있대요. 오후될 될될 거예요. 거예요. 아유, 아유. 어. 엄청 심심해. 이일부 고르고 해야 되니까. 40분은 이 카페 기억하셨다가 2층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월장리 야저울로 달아야 한다니까. 네, 아. 네. 7,700원. 네. 7,700원. 주세요. 저두주 가지고 두 되겠어 그러면 두분이서 두 충분히 먹어요. 예. 막걸리 한두병사 갖고 하면. 맛있다 맛있다.